간단하게 가격만 좀 짚어보겠습니다. 크립토닷컴 180원이 중요한 가격이에요. 제가 말씀드렸지만, 180원이 하락하기 직전에 마지막 그 수렴 지점이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디센딩 트라앵글 패턴 만들면서, 네, 마지막 그 수렴 끝 지점이 180원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, 네, 지옥 갔다가 문 열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지옥문 확인하는 가격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180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라고 하면은 한 170원까지 네, 크립프트닷컴 같은 경우는 180에서 170고 그 자리 좀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해 줘야지 네, 다시 이제 그 밑으로 안 내려오지 지금 같은 경우는 180, 170 깨면은 네,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 그 70% 물량 소각 이벤트 때문에 좀 올랐는데 네, 어쪼록 좀 가격 방어를 잘해줘 가지고 네, 그 스테이킹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, 좀 웃는 어, 얼굴로 스테이킹 이제 다 풀렸을 때좀 예, 어, 밝은 햇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크리프터닷컴 예. 제가 스테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발급을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음.